여기가 아마 큐베리 공급하고 있을 거고 마켓링크도 빨리 찾아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민트망고를 가득 채워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주게 되면 저기 연구소 있죠? 분홍 슬라임 연구소? 이제 식량을 낭낭하게 이제 채워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어, 반자동 한번 싹 훑으면 이제 모든 게 밸런스가 맞게 되었어 파트비트 여기 그 다음 남는 식량은 여기다 뿌리고 가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짬처리까지 완벽 <웃음> 자 이렇게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와우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텔레포터 설치했나? 설치 안했죠 분홍색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합시다 와 내가 이 미로 진짜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시는 올 필요가 없거든 이 미로 마지막입니다 아 포드가 있으면 몰라 근데 마켓링크 <웃음> 아직도 못찾아가지고 포드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여기 오늘 마지막이야 아 드디어 텔포 설치다 고생 끝이야 끝이야 여기 어디에 설치를 할까 여기가 집가는 곳이니까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거 뭐지 물 슬라임? 이것도 뭘 찾아야 되는데 뭔가 비밀이 있어 음. 그래 이런 거 이런 데서 물이 나와야 된다고 아 여기에다가 혹시 플로트 박는 건가? 아 여기 아 이게 있네 아 이거 암석이잖아 저기도 암석 아 이게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또 암석이라 그러면 우리 다 콜렉션이 있죠 어이 나 열쇠 있는데? 그럼 열어 바로 열어 어? 여기가 뭐지 또? 아여기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은 저기 가까이에다가 텔포만 설치하면 되겠구만 어차피 여기 지금 가깝잖아 텔포 근데 기왕에 텔포 설치를 하려면 이쪽에다 하는 게 맞겠지? 아 아니야 그냥 중간 지점이 나을 것 같아 <웃음> 그냥 중간 재점이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굿 아주 좋아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가 그렇지? 바로 가서 그냥 바로 있잖아 그냥 있잖아 있잖아 바로 돌아가 최고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바로, 바로. 뭐야? 끝이아니야더 있어 어고대의아이게 뭐야? 이 시간이... 그래 기이난다 기억나 아기이런식이야이마리야이해보야 하나만 더, 7 그래, 사마가 깨어나라. 우와, 진짜 깨어난다. 우와, 어 너무 예뻐. 이럴 수가? 야 원래도 이랬었나? 야 너무 예쁘잖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건 그냥 물이네. 아, 저 연못에서만 허용이야. 아 오케이, 달려, 달려. 달려 파쿠라는 느낌으로 달려 달려 여기 한 포인트 더 없나? 달려 몰라 달려 몰라 달려 몰라 달려 그냥 달려 그렇지 하나 맞췄고 근데 여기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이렇게까지 하는게 아니고 그래 프리즘 아이 다 준비해놨지 뭐한 요정도만 가지고 가서 금방 하면 되지 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걱정을 금방금방 정화 다 됩니다 된거야? 됐네? 활성화가? 여기 세 군데였나보다 오케이 미안한데 요거 버려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올라가는 길? 오! 떨어질 뻔했어 뭐야 이두 곳이야? 끝이야? 진짜 끝인가보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어서 이어서 뭔가 계속 하는 곳이 있을텐데 우물이 이어지는 곳이 그죠? 어? 저거 있었어? 뭐야? 지금까지 발견을 못한거야? 이걸 내가? 야 이거 이쁘겠다 얘네 바뀐거잖아 얘네 토성처럼 야 이쁘네 근데 이쪽엔 없었나? 꽃봉오리가? 여기 초반에도 있었지 싶은데 여기도 이게 있네 아 여기도 어디 꽂아놓는 데가 있나보다 그럼 요 근처에 무슨 플로트가 필요한지 조사를 좀 해야겠네 저 위에? 아저 위에 있는 것 같다 저 뭔가 석상인 것 같은데 저 머리에 꽃 달리네 그지저 위에 석상이 있네 그러면은 그냥 확신하고 가 그냥 집에 재료 더 가져와 근데 덩굴이랑 뭐 요것도 잠깐 좀 꺼내가자 있겠지 그지 어디 필요하겠지 설마 안 필요하겠어? 약간 예측풀 하자 예측풀 날아서 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 뭔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왔어 여기 이게 바로 있다고? 잠깐만 아닌데 나 분명히 봤는데 그렇지 뭐야 몇개더 있어? 어? 뭐야 세개더 있네? 아니 두 개가 더 있네? 저기 있다 내려가기 아까우니까? 오! 봤어? 하나 어디있을까 이거? 있다. 바운드 샷. 바운드 샷을 익혀 버렸다. 자 갑니다. 아, 그래. 뒤쪽에 하나 받은 거 있어. 내가 팔아요. 안 맞냐? 하면 끝인가? 그지 없었던 것 같지 어 초반도 그러면 정확끝어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는 저기서 갖고와서 살려야겠다 그죠? 딱히 플로트 아가 되는 데가 없는 듯어 됐다 좋아 여기도 해결 뭔가 죽어있는 땅을 찾아야 돼 뭔가 새싹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근처 30초 거리 안에 분수가 있겠지 그죠? 여기도 있다 이 주변에 뭔가 있을텐데 공간이 엄청 커 뭐야 여기 어떻게 살려 여기 새싹이 세개나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돌아다녀 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있을 법한데 어? 어? 이거 회오리 그렇지 근데 난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분수 위치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어디 있단 얘기? 어느 포인트에 분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저 공간 여기 여기 여기 요요 공간이 안 빠졌어 체크가 안 됐어 그래 그렇지 뭐라나 오케이. 하나 저건가? 아 저거다. 씨, 아이씨,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기회는 다섯 번이 나이스. 됐어, 오케이. 두 개?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저기 저기 저기. 7 6 5 4 침착하게 3 2 그렇지. 이거 한번 읽어 볼까? 모래바다 구먼. 어? 어? 사랑에 빠져버렸어. 두 개의 문이야, 베아트릭스. 어, 이거 작동시킬 수 있나? 결국에 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야? 나는 작동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동작시키는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아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된.. 난 사랑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난 엔딩을 보기에 있다고.. 아니 뭔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보니까 작동을 할것 같은데.. 집에 가서 편지 같은 거 읽어야 되나 이거? 근데 안본거뭐 하나라도 있었나? 어? 어?